어, 어떻게 알았어? 내가 지금, 내가 내주었네 싶었는데, 맞아요, 헤드헤드야. <목소리> 그니까, 이런 표현이, 나, 그렇죠, 그렇죠.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렇죠그렇죠 그렇죠. 나올 수 있죠. 예. 네. 그렇다면, 어, 아, 음, 여자의 자동차를 샀었을 텐데, 이, e would 아 a v e uh-huh, both, uh-huh, 릴게 t h uh-huh, both, uh-huh, b o t 점이 점은 어디 을까요 몰라요. <웃음> 여기에 어. 그어붙 아, 어. 여기 에 그래. 어. 예. 네. <웃음> 어. <웃음> 자, 그래서 예, 요거 빼고는요. 예. 100점짜리예요. 네. 예. 그거를 과거 말하는 거니까? 그렇죠. 여자 친구가 있었다면? 그렇죠. 네. 그의 여자 친구를 위해 차를 샀으니. 그렇죠. 내가 공부를 하도 네. 아, 네. 아, 아, 그냥 렇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